그거 먹한강은 잠실 한강은 나올 때못 나와 다음에. 메나 리베르타스! 반가워아하메하시데타시아짱 이마 사나 백시오 사기를 쳐댔어 스코시? 어, 니 혼진 부족대. 이코, 이코, 이코, 이코, 이코, 이 렛츠고 이코, 이코, 똑바로 코 이코, 이 남는그 시각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따로 하면 어떻게? 그거 못 가. 한강공원, 잠실 한강공원은 나올 때못 나와. 다음에? 잠실 한강공원? 좋아. 저... 그 시방의 차는 문을, 문을 열때 그 똑바로 열어야지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Ha, ha, ha! 하차해줄게. 아, 네. 이들어가 돼요. 하이, 하이. 네. 네. 네. 네. 네.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다 네, 지금 택시기사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미다시피 저희가 그 택시를 탔는데 아, 문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 아저씨가 외국인이어서 뭐 이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적당한 요금만 받으셨어. 아 얘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 정이 살아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약간 택시 기사 여러분들을 약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아주 정직한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택시 기사 여러분 화이팅 더 크게. 화이팅! 더해마차게 화이팅! 화이팅! <웃음>